네, 바울서신강의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 오늘은 데살로니가 호서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헬라어로 프로스 데살로니 케이스 베타 데살로니가인들한테 보내는 두 번째 편지라는 뜻이고요. 어, 그 기록자는 이 서신서에서 1장 1절 그리고 3장 17절에 바울이 스스로 기록했다고 밝히고 있죠. 연대는 바울이 2차 여정 중에 고린도에 있었던 51년에서 52년 경이죠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가지고 오죠 거기에 대해서 답신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낸지 5~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그 추가로 보낸 것으로 추정되고요 어, 가장 중요한 배경과 그 기록 목적은 그 데살로니가 전서의 가장 큰 주제가 뭐였죠 주의 재림이었죠 그래서 그 주의 재림에 대한 그 바울의 교훈을 어, 이 성도들이 좀 오해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 성도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주님 날이 가까웠다고 게으른 자세로 교회 내에서 불건전한 모습을 나타내는 게 보이자 이 주의 재림의 날에 대한 교훈을 바로잡기 위해서 쓰게 되었다. 대살로니가 도시에 대해서는 지난 전서 강의를 참조하시고요. 대살로니가 후서의 구조는 1장은 대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격려를 그리고 2장은 주의 날, 재림의 징조에 대한 교훈을 그리고 마지막 3장은 그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의 바른 자세로 게으름을 경계하는 권면으로 마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꼭 기억해 두셔야 될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요. 이게 그 재림이 임박한 징조로 배교와 멸망의 아들, 즉, 적그리시도. 이 부분이 이제 이 서신서의 가장 핵심적인 서신 내용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이 강의를 통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좀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요. 자, 먼저 데살로니가후서 1장입니다. 자, 1장 1절을 보시면요. 어, 데살로니가 전서하고 똑같이 바울, 신라, 디모데 이세 사람의 공동 발신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어요. 고린도에서 사역할때데살로니가 교회한테 보낸 편지고요. 3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감,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라고 해서 더욱 자라고 라는 말은 그원어로 어, 휘페라옥 사네인데요. 어, 이건 성장하다는 뜻의 아홉산호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그래서 놀랍게 성장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바울도 깜짝 놀랄 정도로 아주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라고 했을 때그 풍성함은 그 원어로 클라오나제이라고 되어 있어요. 더욱더라는 의미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유래한 말이죠. 그 의미가 더 증가한다라는 뜻이니까 이데살로니가 교회의 형제사랑도 역시 더 증가하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사절에 오시면 어, 그러므로 어,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에서 인내는 전시간에 설명드렸죠. 휘포모네라는 군사용어라그랬어요 용감한 최정의 병사들이 극한의 훈련 가운데서 또는 적의 퍼부는 공격 가운데서도 끝까지 버티고 견디고 생존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했어요. 이처럼 유대인들의 그 극심한 핍박에도 잘 버티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인내와 믿음에 대해서 어, 바울과 그 동역자들은 그들이 개척했던 여러 교회들의 아주 친히 자랑할 만큼 정말 고맙고 대견하게 생각했던 거죠 어, 여기에서 우리는 어, 환란의 때의 성도한테 이 믿음과 인내가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박해와 환란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역임을 받게 하려 함이니? 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6절과 7절의 말씀처럼 어, 그리스도인들한테 환란을 당하게 하는 자들한테는 주의 날의 환란, 즉 진노의 형벌로 갚으실 것이고 환란을 받았던 그리스도인들한테는 그날의 영원한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환란 자체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 그 사인, 즉 헬라어로 엔데이그마가 된다는 말이죠.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환란이란 사건을 통해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려서 가해자는 영원한 감옥으로, 지옥으로 보내고 또 환란의 피해자인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안식, 천국의 편결을 내리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에서 덧붙여서 그리스도인들한테 고난, 환란을 주시는 그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그 연단의 보를 통해서 그들로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의 그 불순물들이 제거돼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 되어가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7절의 안식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환란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신다 그랬죠. 그래서 이 안식에 해당하는 아네시스는 감금상태에서 풀려난 자유의 상태, 구원을 의미하고요. 그 후반부에서 자,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내실 때에 라고 해서 재림의 모습이 구름만이 아니라 이 불꽃 가운데 라고 묘사가 되고 있어요. 재림의 목적 중에서 여기에서는 그리스도인들한테 환란을 가했던 자들 그러니까 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죠.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8절 9절에 명시된 것처럼 심판주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내리기 위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거고요 특별히 우리는 여기에서 8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같은 형벌을 받는다 라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원어적인 의미는 단순히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모른다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다 라는 뜻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날에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던 악인들과 마찬가지로 심판의 대상이 될수 있다라는 무서운 경고가 포함된 것이다. 자, 그래서 10절에서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성도들과 믿는 자들이 구분돼서 마치 다른 그룹처럼 보여요. 어, 원어에서 성도들은 하기우스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거는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도 있지만 거룩한 천사들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 아람어 번역본에서는 이것을 holy people이 아니라 holy ones 그러니까 거룩한 것들, 거룩한 존재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때 함께 오는 천사들의 군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순식간에 부활한 순교자들의 군대가 함께 오는 것으로 또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어, 뒤에 나오는 믿는 자들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근거로 해서 땅에서 육신을 입은 채로 예수님의 재림의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되고요 어, 개혁성경에서 이 괄호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라는 말이 있죠. 어, 여기는 에피스튜테 라고 하는데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것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는 거죠.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어,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에서서 어, 선은 헬라어로 아가도시에라고 되어 있어요. 즉, 옳은 어, 것, 양선을 말하죠. 그리고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역사라는 말이 에르곤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은 성령의 권능을 나타낼 때 쓰는 그 디나미스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행동을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게 하심을 말해서 이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의를 기뻐하고 믿음으로 행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길 이 바울과 바 어, 동역자들이 항상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뜻이죠. 어, 다음에 2장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데살로니가 후서의 가장 중요한 이 하이라이트 부분이 여기서 등장을 해요. 자, 1절과 2절을 보실게요. 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라고 했는데 여기서 강림은 파루시아, 공중 재림이라 그랬죠. 모임은 에피시나고개라고돼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그리고 산자들도 공중에서 끌어올려져서 산채로 부활하는 그 휴거에 의해서 이재림하신 예수님 앞에 모두 함께 모이는 거예요. 그 상태의 그 모임을 의미한다라고 할수 있고요. 자, 2절에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라고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구절이 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두 번째 편지를 보낸 아주 가장 중요한 동기였다고 할수 있어요. 왜냐 어, 첫 번째 편지는 데살로니가 인들이 유대인들한테 극심한 핍박을 받죠. 그래서 그, 그 안에서 순교자들까지 속출하고 큰 슬픔과 낙심에 빠지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 형제들을 위해서 주의 재림에 대한 소망의 인내로 그날을 바라보고 견디라 그런 뜻으로 데살로니가 전서가 보내졌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편지를 받고 나서 주의 재림에 대한 교훈을 잘못 이해해서 그날이 임박했으니까 야 주의 재림이 이제 임박했으니까 이제 어떡하냐 그러면서 불안해하거나 혹은 열심히 일하는 게 무슨 소용이냐. 아예 그냥 생활 다 접고 그냥 팽개치고 그냥 교회에 들어앉아서 그 날만 기다리자 해서 이렇게 짝도안고 있는 그런 교인들도 또 생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교회의 무리를 일으키는 일들이 발생한 거예요. 자 이런 주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한 잘못된 이해 그리고 해석의 오류는 전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지나간 2000년의 교회사 속에서 이미 여러 번 반복돼서 결국 어, 오늘날 교회의 이 재림신앙이 사라지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자, 바울 시대에는 왜대살로니가인들이 이런 오해에 빠지게 됐는가? 그것에 대해서 2 절에서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영으로나 라고 했어요. 원어로 푸뉴마 라고 돼 있고요. 이건 번역본들이 다양하게 해석을 하는데, n i v 번역에서는 프로페스, 그러니까 예언으로 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자, ESV 번역을 보면 스피 i r 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요. 또킹 제임스 번역에서는 어, 역시 마찬가지로 스피 i r 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c b 번역을 보시면 홀리 스피 s p 이라고 해서 성령이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로나라고 되어 있어요. 그 원어는 로고스라고 되어 있어요. NIV에서는 어, Word of mouth, 그러니까 입에서 나온 말이다. 즉 특별한 예언의 말 말고 그냥 입에서 전해진 말이다. 이런 표현이고요. ESV 번역에 보면 spoken word라고 되어 있고요. King James 번역에서는 word, CV 번역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someone else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입에서 그냥 나온 말로 또 해석하죠. 세 번째로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는 원어로 공문에 해당하는 에피스톨레인데요. 이 모든 번역본이 똑같이 letter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 바울이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난 후에 데살로니가교회에 이런 섣부린 재림 소동이 벌어진 이유가 성령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어떤 사람들이 잘못된 예언을 하고 다녔거나, 혹은 어, 사람들이 바울이 하지도 않은 말을 전하면서 바울한테 들었다 이러면서 어, 잘못된 교훈을 퍼뜨리고 다녔거나, 또는 바울 팀이 쓰지도 않은 위조된 가짜 편지를 들고 와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면서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것에 속거나 쉽게 흔들리지 말라라는 경고인 것이죠. 사실 2장 5절에 보시면 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이 말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듯이 바울은 이미 대살로니가 교회에서 3주 사역할 동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성도들한테 재림에 대한 바른 진리를 제대로 말로써 이미 교훈을 했었어요. 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성도들 안에 큰 혼돈이 발생하니까 어, 이 바울은 다시 이 주님께 받은 주님의 날에 대한 이 재림 직전에 있을 징조에 대한 계시를 직접 친필로 글로 남겨서 더 이상 이 문제로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그 필요성을 절감한 거죠. 자 그럼 이 바울이 재림에 대해서 이전에 데살로니가 교회했던 그 5절의 이 말이라는 것은 무슨 내용이냐. 그것이 이제 3절과 4절에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자 이건 아주 짧은 내용이지만 아주 정말 매우 매우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수 있어요. 자 주님께서 공중재림 파루샤 시 하시기 전에 직전에 나타날 두 가지 결정적인 사인이 여기에 담겨있기 때문인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사인이 뭐냐?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라고 돼있죠자 미혹은 엑사 파타우라고 해서 이게 속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 직전에 전지구적인 미혹 즉 속임이 있을 것인데 이 때문에 전세계 교회가 대대적으로 배교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배교라는 말은요. 그 원어가 아포스타시아라고 돼있는데 이건 반역이라는 뜻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주님을 배신하는 행위 그러니까 배교는 주님에 대한 반역이다라는 말이죠. 어, 이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여기서 이 미혹을 일으키는 주체 그러니까 속이는 자의 정체는 두 번째 짐승으로 알려진 거짓 선지자라고 돼있고요그 어, 다음으로 등장한 두 번째 사인으로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라고 되어 있는데, 어, 여기에서 우리가 흔히 적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짓 메시아, 마지막 때전 세계 통합 정치 지도자로 등장할 계시록의 첫 번째 짐승이 출현을 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불법이란 말인데요. 자, 신약 속에 그 죄라는 단어가 헬라어 언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죄의 일반적인 속성을 대표하는 단어가 하마르티아라고 하면, 그 중에서 이 아노미아라고 해서 무법, 불법으로 번역되는 그 단어가 불법의 아들로 사용이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무시하고 자신의 의지로 자행되는 죄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대적하고 배도하는 가장 악한 죄를 가리키는 말이었죠. 또 어, 멸망의 아들이라고도 불리는데 멸망은 아폴레이아라고 되어 있어요. 게시록 9장 11절에 보시면 파괴자 말 멸망자라는 의미로 아볼로온 또는 아폴론이라고도 불리는 걸 아시는데 좀 이따 이제 자세히 다룰게요. 자 그래서 그가 마지막 때 재림전에 등장할 적그리시도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결정적인 단서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말씀이에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대적은 안티케이마이라고 해서 반대하다, 대적하다, 뭔가를 대, 대항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 즉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는 헬라어로 안티크리스토스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이라라고 해서 결국 자신을 신격과는 전 세계적인 독재자가 그의 정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지난 2000년간 세계적인 독재자는 다수 있었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결정적인 키워드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나타내는 신호로알수 있는 적그리스도의 등장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 무대가 예루살렘 성전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데살로니가 후서은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해롯성전이죠 이게 파괴되기 약 20년 전인 AD 50년에서 52년경에 쓰여진 편지예요. 어, 이보다 먼저 한 10여 년 전인 AD 40여 년경에 어, 로마의 가이우스 칼리쿨라 황제 때이 황제가 열병을 앓은 다음에 정신이 이상해져요. 그래서 로마 제국 곳곳에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까지 자기 동상을 세우고 자기를 신격화시킨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1년이 채되지 않아서 이 사람은 암살당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안티오크스 4세 때처럼 그림자 같은 예표는 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예언된 실제 종말의 적그시도라고는할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이후에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실 여기서 말하는 실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등장하지 않았다고 보는 건데 어, 그 이유는 아무리 지구상에서 극심한 독재자가 등장했다고 하더라도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다음에 지금까지 실제로 예루살렘에는 그 성전 자체가 존재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바울은 이어서 6절에서 너희는 지금 그로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느니? 라고 했는데 여기서 때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불법의 사람 즉저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기회의 시간이라는 의미로 카이로스가 쓰였어요. 그런데 막는 것이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실절에 보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서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라고 해서 이 막는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둘다 제지하다, 굳게 붙들다 라는 뜻을 가진 헬라 카테코가 쓰였어요. 자, 여기에서 불법의 비밀이란 마지막 때 주의 재림 직전에 등장할 정치적 적그리스도에 대한 플랜, 계획을 말하는 것이죠. 즉, 적 어, 그리스도 세계 정부를 세워가는 사탄의 비밀 프로젝트는 이미 2000년 전에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실제 적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등장하면 정말 끝. 세상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결정적인 신호가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더 구원받아야 될 이방인들의 수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의 등장을 막아서 주의 재림을 지연시키고 계신다 이런 말인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의 출현을 막는 것, 막는 자는 누구다? 성령님이시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불법의 사람, 8절에 이 불법자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때,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패하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기운이라는 말의 원어는 영, 성령이라는 말의 푸뉴마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한글 킹 제임스 버전을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주께서 그를 자기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소멸하시고 그의 찬란한 오심으로 제거하시리라 이렇게 번역한 걸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은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서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그리고 19장 21절에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라는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적 그리스도의 운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그 입에서 나오는 레마의 말씀 성령의 검 한방에 그대로 끝나버린다. 이런 말이죠. 자 후반부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요. 자 다음에 9절에 보시면 이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악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속성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자, 개혁 성경에서는 악한 자의 나타남이라고 번역이 되고 한글 킹잼스 번역에서는 그 악한 자가 오는 것은 그리고 다른 번역에서는 악한 자의 임함 이렇게 번역이 된 구절이 예, 이게 영어로는 coming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 원어를 보시면 여기에 그리스도의 재림 그러니까 공중강림을 나타낼 때 우리가 파루시아라는 말을 썼죠? 근데이 파루시아가 이게 원어에서 그렇게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이 악한 자에 대해서도 파루시아를 쓰고 있다. 자, 이 재림을 의미하는 헬라어 원어 파루시아는 신학성경에 총 24회 정도 등장한다고요. 본래 고대의 왕이나 황제 같은 아주 최고 통치자가 자기의 위용을 드러내면서 식민지 도시들을 장엄하게 방문하는 데서 유래했다고 하는데요. 이 황제의 방문일, 어, 즉 파루시아의 날짜가 정해지면 나라에서는 세금을 걷어들여서 그 돈으로 도로도 깔고 건물도 세우고 기념주화도 만들고 또 기념제사와 모든 어, 축제행사를 준비하게 되는데 그 위험과 찬란함이 아주 굉장했다고 래요 자 이렇게 황제의 도착에만 사용되던 용어를 제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뜻하는 용어로 사용하게 된건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의미 때문인데 이 파루시아는 어원적으로 곁에라는 뜻의 그 파라와 본질과 실제를 뜻하는 우시아가 결합이 된 말이에요 파루시아는 그래서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곁에 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대면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황제의 방문일은 거룩한 날로 지정이 되는데 멀리 있는 존재였던 황제를 직접 가까이서 보고 황제 곁에서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구별된 날 거룩한 날이었던 거죠. 자, 이처럼 파루시아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함께 공존하는 아주 특이한 단어였는데요. 그래서 신약에서 이 파루시아가 사용된 다양한 사례들을 보시면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서처럼 직접 대면하여 있는 것으로서의 그 현존하는 의미도 있고 또. 어, 그리스도의 대리자들로서 사역자들이 도착할 때의 그 의미로도 쓰이고 또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의 재림, 특히 공중강림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용어로 사용된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떠나셨던 예수님께서 미래에 다시 돌아오실 뿐만 아니라 돌아오신 다음에는 다시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계신다라는 개념의 이 시공간의 공존성을 가장 잘 담아낼 수 있었던 단어였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중요한 단어가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뜻하는 단어로 딱한번 쓰였는데 그 구절이 바로 성경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대서론이가 후서 2장 9절에 악한 자의 나타남, 여기에 해당하는 나타남이라는 구절인 거예요. 자 바울은 왜 황제의 방문이나 그리스도의 강림을 표현하던 이 막중한 용어를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했을까? 한마디로 종말에 등장한 적 그리스도는 바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세상 모든 무리들의 우두머리 왕이다 이런 말이죠. 자뒷 어, 부분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것처럼 적 그리스도 짐승은 육신으로 온 사탄이다라는 사실을 이제 기억해 두고 들어갈게요. 자 구절 후반부에 사탄의 활동을 따라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에 대해서. 킹제임스 번역 영어 번역본을 보시면 사탄의 워킹 즉 파워 사인 라인 원더스에서 거짓 기적이죠. 그 후에 애프터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애프터가 번역이 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나중에 보겠지만 요한계시록 1 3 장에 두 짐승, 두 종류의 적그리지도가 등장을 해요. 하나는 종교 지도자고 하나는 정치 지도자인데 어, 모두 사탄의 역사지만 거짓 기적과 표적으로 사람을 미혹하는 종교적 적그리스도가 먼저 활동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라는 정치적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정치적 적그리스도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바로 불의와 속임이다. 정치적 적그리스도의 또 다른 별명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었는데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지 않는 모든 이 세상의 불신자들과 배신자들은 이 무법자의 거짓말에 완전히 속아서 결국 모두 다 지옥을 향해서 멸망을 자초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멸망의 아들인 거예요. 이게 최근에도 이 한국의 이런 적그리스도의 표본을 아주 잘 보여주는 인물이 등장을 했는데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가장 선해 보이는 외모로 입만 열면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 최고 정의의 사령탑에 앉아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또 불의로 정의를 난도질하고 있죠. 이런 사람이 바로 적 그리스도의 예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사실 팩트를 보고도 또 사람들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 거짓말에 오히려 환호하고 눈물까지 흘리고 뭐 힘내세요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까지 있어요. 그 이미지를 보고 진실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인거죠. 마찬가지로 적글시도가 진짜로 나중에 등장할 때이 이미지에 속아서 그 진실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 실체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멸망으로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들은 왜 이렇게 눈앞에 뻔한 부리를 보고도 그 불법자를 가장 정의로운 메시아처럼 환영하고 지지하게 될까? 이들이 속는 이유. 똑같이 마지막 때 불의로 가득한 적 그리스도를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속는 이유는 바로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서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라는 거예요. 또한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적 그리스도를 보내서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을 진실처럼 믿게 하심은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결국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해서 그 안에 진리가 없는 사람은 모두 거짓 표적이나 기적 어, 이런 데 미혹이 돼서 배도하게 되고 또 뻔한 불의의 거짓말을 듣고도 또 그것이 자기 목을 노리는 덫인 줄도 모르고 정의라고 진정한 정의라고 이렇게 속아 넘어가서 결국 12절 말씀대로 심판을 받게 하심이 하나님의 섭리요 의도다 라는 말이에요 어, 그 다음에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라 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처음이란 말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천지창조 이전의 태초에 해당하는 헬라오 아르케를 쓰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이미 성도들을 택함은 구원여정의 스타팅포인트 출발점이죠. 그 자체로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닌거예요 어, 구원을 받게 에이스 소테리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원어적인 번역을 보면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성령에 의한 거룩하게 하심 성화의 과정과 진리에 대한 믿음 충성이 필수적인 거죠. 자, 이것은 14절에 한번더 확실히 정리가 되는데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부르사에 해당하는 헬라오는 칼레오로 우리가 복음에 초청된 것을 의미하고 영광을 얻게는 해당하는 페리포이의 신 독세스는 영광을 소유하게 된다. 그러니까 구원의 최종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거죠. 자, 15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서 전통은 파라도시스죠. 바울이 가르쳤던 주의 교훈을 말하는데 이것을 지키라, 크라테오 해라 즉꽉 붙잡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6절에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은 당연히 구원의 종착역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죠. 그날이 영광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후사 3장 편지의 결론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1절에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2절에 어,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하라. 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부당하다란 말은 아토포스라고 하는데 옳지 않은 이성과 양심을 저버린 이라는 뜻을 포함하고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형제들한테 바울팀 사역자들이 이런 아토폰한 사람들로부터 구출되도록 기도해달라고 한 거죠. 자, 이건 데살로니가 전서 때 설명을 드렸었는데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당했던 사도행전 18장의 사건 그러니까 아가야 지방에 새로 부임한 갈리오 총독 때 일어났던 그 유대인들이 부당하게 바울을 고소했던 사건 기억하시죠? 그것과 관련이 있는 걸로 추정이 되고요. 물론 이때 갈리오가 아주 현명하게 처신해서 바울에 대한 고소가 결국 기각이 됐지만 이 사건이 하루 이틀로 끝난 사건이 아니었고 사건 전으로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핍박과 위협이 바울 팀과 또 고린도교의 형제들한테 가해지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 일에 대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한테 중보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걸로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돼 있는데, 자,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원어에서 보면 가르라고 돼 있어서 왜냐 하면 이란 말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왜냐 하면 한글 킹잼스 번역에서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자, 영어로 CAB 번역을 보시면, 가르를 after all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이 모든 일의 끝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을 할수 있어요. 또, 의역을 하면, 모든 일이 다 끝난 후에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을 지키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바울이 데살로니가 형제들한테 이 기도를 요청했을 때, 단순히 또다시 감옥에 투옥되거나 죽음이 두려워서 기도를 요청한게 아니고요. 성도가 부당하고 악한 자들한테 환란을 당하는 건 결국 그 믿음, 충성이 진짜인지를 마지막에 가서 끝에 가서 확실히 증명하게 되는 필수적인 신앙의 통과 의뢰니까 이 힘든 과정 중에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충성하도록 배도하지 않도록 기도해달라 이런 영적인 의미가 담겼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 때 서로 형제들끼리 환란을 당할 때 중보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 중에서 누군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거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 되면 당연히 형제의 석방과 안전을 위해서 물론 기도하겠지만 무엇보다도 더 힘을 내서 최선을 다해서 중보해야 되는 건 바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 사람이 끝까지 배교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 이런 중보 기도여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구원에 초청을 받고 여정을 시작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결승 꼬린 점까지 도달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성경의 진리이기 때문이다자 그리고 이어서 3절에서 바울은 동일한 핍박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도 역시 악한 자들을 위해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는데요. 자, 여기서 악한 자에게서는 어, 아포투포네로라고 해서 악 자체로부터의 보호를 말하는 건데 마귀의 모든 시험과 유혹을 포함하는 거예요. 아, 그런데 여러분 아까 데살로니가 후서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뭐라고 그랬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배도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바울이 두고 온 생태같은 자식들 같은 이데사로니가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들을 보호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 악의 실체가 뭐냐 바로 배교라는 거예요 악한 자, 적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이미 구원의 여정에 들어간 성도들을 결승점까지 끝까지 못 가도록 탈선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드는 배교가 그들의 가장 큰 임무라는 거죠 그에게 이미 불신자들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의 목표는 오직 신자들을 배신자들로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돈, 명예, 권력, 쾌락, 뭐그 밖에 할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주의 성도들을 배교시키는데 그의 모든 화력을 집중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5절에서 바울은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곧게 하여 탈선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했던 그 소망의 인내, 치열한 전투에서 특수부대가 살아남기 위해서 최후의 순간까지 영감하게 싸우면서 버티는 거, 휘포모네, 맞죠? 그래서 마지막 때 배도의 미혹에서 끝까지 충성을 지키는 바로 그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그 다음에 그 연장선상에서 바울은 6절에서 아주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하죠. 여기서 게으르게는 개혁 성경 이전에는 규모 없이라고 번역을 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헬라어로는 아답토스라고 해서 이건 불복종하는, 낙오된, 무질서한이란 의미의 군사용어였다고 전 시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단순히 나태하고 게으른 이미지가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누군가 바울이 전했던 교훈을 어기고 교회의 무리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또7절에 보시면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었다. 자 무질서하게라는 말은 어원이 게으르게라는 말의 그 아닥토스니까 결국 같은 말이에요. 게으르단 말이랑 무질서하단 말이에 8절에서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쥐하로 일함. 그래서 일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에르가조마인데 장사하다는 말이 여기서 쓰이는 거는. 그리고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하여. 라고 해서 이 폐를 끼치다 라는 말의 그 원어는 에피바레어예요. 이건 짐을 지우다 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6절에서 9절까지 내용을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 얘들아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미 우리가 너희랑 함께 있을 때 우리 삶을 본받으라고 행동으로 다 보여줬잖아. 너희들도잘 알잖니. 우리가 언제 그렇게 게으르게 하고 싶은 대로 한적 있었니? 우리가 언제 너희들한테밥 사달라고 너희들한테 귀한 말씀 가르쳐줬으니까 너희들도 우리한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단한 번이라도 우리가 요구한 적 있었어? 우리는... 니들한테 정말 조금이라도 짐이 안 되려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땀 흘려 일해서 직접 텐트 장사에서 번 돈으로 우리 생계는 우리가 직접 해결했었잖아. 그거 기억하지? 우리가 왜 그렇게 힘들게 사역했겠니? 우리가 다른 사역자들처럼 그럴 권리가 없어서 그랬겠니? 아니야. 바로 니들 때문이야. 너희들이 우리를 보고 공받아서 너희들도 그렇게 직접 일하면서 복음 전하라고 그거 보여주려고 그랬던 거야. 이미 세상이 종말이 왔으니까 땀 흘려 일할 필요가 없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당에 와서 교회 헌금만 의지하여서 살면서 기도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야. 그런 사람들은 회개해야 돼. 그건 우리가 너희한테 가르쳐준 올바른 재림신앙의 자세가 아니었잖니.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해서 명하다라는 말이 헬라어 파랑겔로인데요 이거는 명령하다, 경고하다는 의미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라는 아주 유명한 말이 나오죠. 원어로는 그 의미가 일하는 것을 원치 않거든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11절에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그래서 어, 일을 만들기만 한다 이 말은 헬라어로 페리 에르가조마이예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남의 일에 참견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자 12절에서는 조용히 일하여 조용히는 해시키아라 그래서 침묵하고 정숙하게 말없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을 다시 쉽게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랑 같이 있을 때 가르쳤던 거 기억하지? 누구든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가르쳤었잖아. 근데 요즘 들리는 말이 너희들 중에 그 명령을 어기고 재림이 가까웠다고 땀 흘려 일하는 건 고사하고 입만 살아가지고 쓸데없이 남의 일에 참견이나 하고 이래저래 교회 일을 방해하고 불러만 일으키는 자들이 있다고 간혹 있다고 그런 말이 들리는데 그럼 되겠니? 자 그러니 과부와 고아들이 아닌 이상 사지가 멀쩡한 자들은 시끄럽게 교회 안에서 입으로만 나불거리지 말고 밖에 나가서 직접 손으로 발로 뛰면서 묵묵히 땀 흘려 일해서 자기 생계는 자기가 책임지도록 해라. 이건 우리가 너희 교회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리는 명령이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게 아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이다. 이런 말이죠. 자 이어서 13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서 선은 오은이라는 뜻의 칼로에서 유래한 칼로포이에오 라는 헬라어고요 낙심하다 라는 말은 엘카케오라 어, 그래서 마음을 잃다 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말한 선오은 일은 뭘까요 물론 전체적인 데살로니가 호서의 맥락으로 봤을 때 배도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일을 말하고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바로 이전의 내용과 문맥상으로 봤을 때 재림의 때와 시기에 요동하지 말고 그저 말없이 바울이 가르쳐준 성도의 올바른 자세, 즉 같은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한테 짐이 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짐을 나누어 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삶 속에서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라. 이런 교훈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이 옳은 일, 선을 행하는 것이다. 자, 이처럼 스스로 땀 흘려 일하면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이 보여준 초기 전도자들의 아름다운 본은 성경 지식으로 또는 기독교 문화와 관련된 재능으로 등등 이 예수와 복음을 팔아서 돈벌이 하면서 그것으로 복음과 구원의 참 가치를 떨어뜨리는 오늘날 수많은 교회 사역자 또는 교회 비즈니스 신도들한테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라고 할수 있죠. 낮에 일하고 밤에 사역하고 또 낮에 사역하고 밤에 일하고 이렇게 주야로 일하면서 사역하는 삶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남들보다 두 배로 쉴틈 없이 일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으로 어떤 금전적인 혹은 누가 알아주는 명예 같은 보상도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외롭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그런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경고한 것처럼 충분히 중간에 처음 품었던 순수한 동기를 버리고 마음을 잃고 낙심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많이 있었고 또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아마도 이 편지를 함께 읽었던 형제들 가운데 어떤이는 바울의 이 명령만은 너무 힘들어서 못 지키겠다고 결국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겨우 3주 만에 탄생한 이 연약한 어린아이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유치원 교사같이 달래는 게 아니라 흔들림 없이 엄중한 군대식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14절이죠.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않거든 그 사람을 지목해서 사귀지 말고 그로하여금 부끄럽게 해라. 여기서 사귄다는 말은 쉰 어, 아나미님인데요. 이 같이 섞이다라는 뜻이에요. 아예 그들과 섞이지 마라. 동화되지 말라. 영향받지 말라. 이런 말이죠. 뿐만 아니라 어, 그 당사자로하여금 부끄럽게 하라는 말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라. 이런 말이에요. 하지만 15절 말씀대로 원수처럼 적개심을 가지고 증오의 대상으로 여기지 말고 형제로서 권면하라. 대열에서 뒤처진 병사들로 취급해서 동료에서 다시 제대로 뛰게 만들라. 그런 말이에요. 17절에 보시면 이 모든 권고의 내용을 바울이 친필로 문안했다 라고 돼 있는데 자 이것은 이미 2장 2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전에 바울을 사칭한 위조 편지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자신이 직접 쓴 진짜 편지임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덧붙인 문구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친필로라고 하는 그 헬라오는 엠에, 그리고 나에는 어, 케일이 손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 나 자신의 손으로 직접 쓴 이런 말이죠.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도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이렇게 했는데 바울이 직접 쓴 서신서에는요, 그가 직접... 어, 보낸 편지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만의 싸인, 표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래서그 말하는 것이고요. 어, 그래서 지금까지 밝힌 권고의 내용들을 그만큼 중시하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사실을 더 강조하는 문구라, 문구라고 할 수가 있죠. 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대사로니가 후서 본문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교회 안팎에서 들어본 적그리스도라는 인물의 정체와 비밀에 대해서 신구약 전체 본문을 통틀어서 비교해가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어, 예수님도 바울도 재림의 가장 중요한 사인으로 강조할 만큼 어떻게 보면 이 종말론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잘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어, 성경 속의 적그리시도에 대한 다양한 명칭은 13가지 이상이에요. 적그리시도는 영어로 안티크라이스트.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라고 할수 있죠. 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의 하나님을 모방해서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이렇게 사탄 조직의 3체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성자 예수님을 모방해서 대적하는 자로 종말의 때에 등장할 존재가 요한계시록에서는 짐승이라고 불려지는 적그리시도죠. 어, 성경에서 저그리스도가 최초로 등장하는 본문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인데요. 여기에서 뱀한테 미혹돼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선악과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실 때 뱀도 징계하시는 부분이 나오죠. 이때 뱀한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셨는데 후손은 히브리어로 제라라고 해서 사실 불특정 다수보다는 씨라고 특정 존재를 지칭하는 단수로 번역하는 게더 맞아 보여요 여기에서 당연히 여자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겠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마지막에 그 머리가 상해질 존재는 누굴까요 바로 니 후손 뱀의 씨를 말하는 거죠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대적하는 뱀의 씨, 뱀의 아들, 적 그리스도와의 최후의 전쟁을 예고하는 선전포고라고 볼수 있고 그 결과는 이미 창조 때 에덴에서 정해진 것이에요. 당연히 뱀의 씨, 적그리스도의 멸망이겠죠. 이 운명을 성경 초반에 밝혀두신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줄잘 서라는 거예요. 멸망할 자한테 줄을 서면 너도 멸망하니까 알아서 똑바로 행동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를 포함하고 계신 거죠. 그 다음에 구약에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본문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단위에서예요 그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다니엘 2장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의 신상 꿈을 살펴보겠는데요. 왜냐하면 이 신상 자체가 인간 왕들의 제국의 역사를 그대로 알려주기 때문이죠. 자 여기에서 금으로 된 신상의 머리는 바벨론 제국을 그리고 은은 메데와 페르시아 제국을 그리고 구리는 헬라 즉 알렉산더가 세운 그리스 제국이죠. 철은 로마 제국을 마지막 쇠와 진흙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 등장할 열 왕국 시대를 예언하고 있어요. 여기서 열 왕국 시대의 끝에 등장하는 역대 최강의 제국의 왕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고 그와 그의 제국을 무너뜨릴 손대지 아니한 돌, 뜨인 돌이 바로 심판주로 오실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다니에서 7장 6절은 알렉산더 대왕의 죽음 이후에 네 왕국으로 쪼개져서 분할 통치되는 헬라 제국의 신구약 중간기를 네 개의 머리와 네 개의 날개를 지닌 표범같은 세 번째 짐승으로 표현했고요. 다니에서 8장에서는 이 헬라 제국을 순념소로 네 개의 국가로 나뉘어지는 것을 순념소의 네 개의 뿔로 그리고 또그 중에서 한 뿔에서 나오는 작은 뿔을 적그리시도로 표현했는데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셀레오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사세도 의미하지만 이중예언으로 볼때 마지막 등장할 적그리시도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6절에세 번째 짐승 다음에 7절에 나오는 매우 무섭고 놀랍고 강하고 새로된큰 일을 가진 괴물 같은 네 번째 짐승이 등장하는데요. 이것이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강했던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걸로 해석하고요. 이 짐승한테서 나오는 열뿔 이것이 로마 제국의 통치 방식을 이어받아서 마지막 때열 구역으로 분할 통치되는 전세계의 열 국가 그리고 얼마 후에 그 뿔들 사이에서 첫 번째 새 뿔을 뿌리째 뽑으면서 나오는 작은 뿔이 어, 말, 큰 말을 했다고 했는데 이 작은 뿔이 바로 저크리스도예요. 이어서 이 작은 뿔저그리스도의 속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저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는가 7장 25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즉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그랬는데 자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율법과 절기를 바꾸고자 한다는 의미로도 해석을 하고요 또 진짜로 그 시간을 어,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걸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되어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리라 일정 기간, 일반적으로는 7년 환란 중에서 3년 반을 의미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지구상의 모든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을 하게 된다. 그런 말이죠. 다니엘서 8장 23절에서는 순염소 환상이 나오는데 여기 네 나라의 마지막 때에 등장하는 한 왕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도 안티오코스 4세인 동시에 마지막 때 등장할 적그리시도를 상징하는 이중예언으로 볼수 있고요. 여기에서 그의 속성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얼굴이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하고 그러니까 건무술수에 능하고 입만 열면 거짓말한단 말이죠. 어, 놀라울 정도로 파괴 행위를 한다. 그러니까 경제를 폭망하게 하든지 아니면 전쟁으로 망하게 하든지 그런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어,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 독재라는 말이죠. 한마디로. 그리고 거룩한 백성을 멸한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박해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에서 거룩한 백성은 이스라엘을 상징할 수도 있고 또 마지막 때 모든 성도들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다니에서 8장 13절에는 이일즉 적그리시도에게 주어지는 그 시간이 그가 예루살렘 성전을 짓밟고 더럽힌 후에 2300주야까지 지속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데 이 예언도 이중 예언으로 일차적으로는 안티오쿠스 사세가 제우수상을 성전에 세워서 모독하면서 경건한 유대인들을 피박하고 죽인지 2,300 주야. 혹은 어, 이 주야라 그래서 이것을 반으로 나눠서 하루로 계산을 하면 이제 1,150일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일 후에 정확히 그 마카비 혁명으로 성전 재봉원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때 이것이 성취되었다라고 보고요. 또한 무료는 이것을 헬라의 내왕국이 완전히 확립된 BC 286년 이후에 2300년 후가 지난 최근의 시점으로 봐서 조만간에 제3성전이 등장하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으로 곧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해석도 있어요. 다음 다니엘 9장을 보시면 71회와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이것도 아주 중요하죠. 어, 다니엘 강의 때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못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보시고 정리를 하시고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선 어, 포로기안 이후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이 있었던 BC 445년에서 447년경부터 종말의 때까지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특별한 시간이 있었는데 이 시간이 7 0일회라는 거예요. 자 1회라는 말은 일주일이란 말인데 여기서 한 1회는 7년으로 환산을 하게 되고요. 실제 69일회가 되었을 때 어, 기름 부음 받은 왕,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보통 한 이래를 7년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구장에서는 장차 한 왕, 포악하고 가증한 것, 황폐하게 하는 자, 이거 전부 다, 다 모두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다. 70일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종말시대, 이스라엘 회복과 관련해서 최근에 가장 부각되고 있는 간격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어,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초림 때까지가 69일에가 지나갔고 그 후에 유대인들한테 주어진 시간, 즉 이스라엘의 때는 잠시 멈췄다가 이방인의 때가 찬 후에 저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마지막 한 일에의 언약을 맺게 될때그 어, 마지막 이스라엘의 시간이 다시 시작된다라는 이론이에요. 다니엘서 9장 27절을 보시면 그저그리스도는한 일에, 즉 7년 언약, 평화조약을 맺고 일반적으로 이것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중동평화협정으로 해석하게 되는데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고 했죠. 이것은 7년의 중반이기 때문에 어, 평화협정을 체결한 다음에 3년 반이 되었을 때 포악하고 가증한 것, 즉 저크리스도가 그 협정 약속을 어기고 어, 이것을 금지한다. 유대인들의 제사를 금지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은 뒤에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적그리스도 명칭이 짐승으로 바뀌어서 다시 재현되게 되는데 이 인물은 일부 지역의 통치자가 아니라 어, 13장 7절 말씀대로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전세계 통치권자임을 알 수가 있고 그에게 주어진 시기는 42달이라고 해서 역시 3년 반에 해당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또한 어다니에서 9장 27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AD 70년 이후에 어 예루살렘 성전은 분명히 파괴가 돼서 지금까지 존재하지도 않는데 저크리스도가 존재하려면 반드시 제3성전이라고 불리는 이 성전이 세워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다시 세워져서 동물제사가 어 진행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어 암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단에서 어, 11장에 등장하는 북방왕이 있는데 이것도 저그리스도를 묘사한다고 보고 있어요. 여기서 그는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 다른 말로는 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짐승의 우상을 어, 예루살렘 성전에 세우고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하실 것이라고 했는데요. 물론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분적으로는 신구약 중간기 안티쿠스 4세 때 성취됐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해서 이 안키오코스 사세가 마지막 때 예수님의 그 재림전에 예언된 적그리스도라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 예언이 성취됐다면 훨씬 후대에 오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고 해서 예수님 시대에도 미래의 일로 이것을 예언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니엘 11장에 마음대로 하는 그 왕, 즉 마지막에 나타날 그 독재자는 당연히 예수님 재림 바로 전에 말세이 때에 등장할 예언된 적그리시도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어, 다니엘서 11장 36절에 그 왕은 마흔드,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스스로 높여서 모든 신보다 크다고 할 것이며 37절에 그의 조상들의 신들이라고 했는데 어, 이것이 킹잼스 번역에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서 실제로 번역하면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돌아보지 않는다. 라고 해서 많은 학자들이 어, 이적그리스도는그 혈통이 유대인 또는 기독교 혈통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 11장 39절에 보시면 그를 안다 하는 자들한테는 영광을 더하여 라고 해서 그가 어, 거짓과 속임수만 능할 뿐만 아니라 뇌물과 아첨, 불공정으로 권력을 유지하는 자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또 다른 명칭에 대해서 에스겔 38장에서 39장에 보시면 고기라고 불리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전에 제가 스가리아 3강 강의를 할때 아마겟돈 전쟁을 설명드리면서 성경에 등장하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 전쟁들이 크게 네가지가 있다고 라 말씀을 드렸죠. 바로 에스겔 38장에서 39장의 곡마곡 전쟁과 게시록 9장의 유브라데 전쟁 어, 보통 유브라데 전쟁은 3차 대전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게시록 16장에서 19장, 어, 여기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게시록 20장의 천년왕국 끝에 있을 최후의 곡과 마곡 전쟁인데요. 어 그런데 여기에서 에스겔서에서도 공마곡기란 말이 나오고 게시록에 가서도 공마곡이란 말이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이 같은 전쟁이냐 다른 전쟁이냐 이것을 놓고 학자들 사이에 지금도 많은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에스겔 38장 2절 본문을 보시면 마곡땅에 있는 로스와 메색과 두발왕 곧 그에게 예언해서 어, 38장 3절에 주여호와께서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38장 4절에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네 아가미를 깨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네온 군대를 끌어내되 라고 해서 38장 16절을 보시면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곡을 적그리시도로볼 것이냐 아니냐 이것도 사실은 해석이 분분하다 이 점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다만 이 곡의 역할이 뭐냐면 어, 열방의 연합국을 이끌어서 말세에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다 라는 점은 기억해 두시고요. 에스겔 38장에서 곡이 마곡당에 있는 로스, 메색, 두발의 왕이라고 했는데 그 이름들이 실제 어, 창세기 10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후에그 지명으로 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현대 러시아 또는 어, 터키 지역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확실한 건 아니에요. 계시록 20장 8절에도 천년왕국 끝에 인류 최후의 전쟁으로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나오죠. 이때는 저그리스도는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 제림으로 아마했던 전쟁 때 이미 불못으로 산채로 던져지고 무적에게 갇혔던 용, 사탄에 의해서 일어난 전쟁이라서 에스에서의 곡의 전쟁과는 다른 것으로 해석하는 부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에스겔의 공마곡전쟁이나 게시록의 공마곡전쟁을 같은 것으로 보는 해석도 있고 다른 것으로 보는 해석도 있다. 이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저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이 스가랴아 11장에도 등장하는데요. 이 사실을 아는 분들은 많진 않아요. 실제. 스가랴아 11장 17절을 보시면 화 있을 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요.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여기서 못된 목자는 원어를 보시면 엘리디라고해서 헛된 목자 혹은 우상 목자로도 번역이 될수 있어요. 어,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세우는 지도자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 그런데 17절 후반부를 보시면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왜 하필 오른쪽 눈이 등장하냐 이것은 계시록의 짐승의 표와 함께 하나님께서 말세에 성도들이 적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힌트다 라고 할수 있고요 바로 고대로부터 세계 각국의 신화와 종교, 비밀단체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심벌인, 전시안, 호루스의 눈을 말하는 거예요. 오른쪽 한쪽 눈, 전시안이 왜적그리스도의 심벌인가? 전시안은 모든 것을 보는 눈이라는 뜻인데 이 자체가 바로 감시와 통제의 눈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 등장하는 저그리스도는 세계 단일정부의 최고 리더인 독재자로 전세계를 통치하기 위해서 감시와 통제의 눈은 그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통치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는 라 것이죠. 자, 이것은 이미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가시화되고 있죠. 이 우상목자 저그리스도의 감시와 통제의 눈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더 진화할 것인지는 앞으로 계속 좀더 지켜봐야 될문제긴 하지만 따라서의 우상목자의 오른쪽 눈과 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표는 분명히 중요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어, 그 다음으로 신약에 나타난 저그리스도의본문인데이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설교하신 감남산 종말설교에서 재림의 시기를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기서 마태복음 24장 15절을 보시면요. 어,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해서 앞서 살펴보았던 다니엘서 본문을 언급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해서 원어적인 개념은 예루살렘 도시를 탈출하라 이런 말인데요 이 일은 실제로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병사들이 성전 동문 맞은편에 황금독수리 깃발을 꽂은 사건과 연달아서 제2성전 해롯성전 파괴와 유다 멸망으로 이어진 사건을 가리킨다 라고 보는 그 해석이 있고요. 하지만 부분적인 성취일 수는 있지만 다니엘서 본문하고 비교해봤을 때는 이게 직접적으로 티투스 장군이 예수님 재림전에 등장할 적 그리스도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 티투스 장군이 제위했던 기간은 AD 79년에서 81년으로 그가 황제에 등극했을 때는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성전에서 제사나 예물을 금지해야 할 것이다 라는 적그리스도 예언과는 맞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티투스는 겨우 제위 2년 만에 암살로 그의 생을 마감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 다음으로 살펴볼 수 있는 본문이 오늘 했던 유명한 데살로니가 구서 2장이에요. 이장 3절에는 예수님의 재림인 시기에 가장 중요한 사인으로 먼저 대대적인 전 세계적인 배도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다음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데요. 불법은 원어로 무법이란 의미의 아노미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법의 상태를 아노미 상태라고 하죠. 자 여기에서 드러나는 저 그리스도의 속성은 아예 법 자체를 무시하는, 법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가장 악독한 사람, 그래서 본인도 멸망으로 가고 그를 따르는 모든 무리들도 함께 멸망으로 이끄는 사람이다 라고 할수 있고요. 그리고 4절에서 보듯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자기를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종국에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내세울 정도로 가장 교만한 자라는 점인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예루살렘 성전이 존재할 때라는 전제가 필수 조건이라는 점이죠.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했던 시기는 클라우디스 황제 때였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저그리시도에 근접한 인물은 없었지만 그 전에 유사한 인물로 칼리쿨라 황제로 보는 학자들이 있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그 열병으로 정신이상이 된 다음에 AD 40년경에 로마 제국 곳곳에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까지 자기 동산을 세우고 그리고 자신을 신격화시킨 사건 때문이다. 그래서 그로부터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어 암살이 됐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암살이 됐기 때문에 역시 저그리스도라고는할수 없다. 이렇게 보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어, 저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실제 나오는 본문을 보겠는데 바로 요한 1서 2장 18절 22절이에요. 18절을 보시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저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라고 했죠. 여기서 마지막 때는 엘스카테 그리고 저그리스도라는 단어는 헬라로 어 안티크리스토스라고 했는데요.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에 이미 초대교회에 는 말세에 저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믿음이 널리 퍼져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본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바로 이어지는 본문에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렇게 했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앞에 적그리스도는 단한 명으로 지정된 주의 재림 직전에 등장할 예언된 뱀의 후손, 어,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하면 그 뒤에 있는 많은 적그리스도들은 어, 안티 크리스토스 팔로이라고 부르죠. 자 이건 복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각 시대별로 등장하는 저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 같은 존재들이다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와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시대는 자기 스스로 살아있을 때 신으로 신격화했던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였어요. 원래 황제가 신처럼 대우는 받았지만 살아있을 때는 신으로 이렇게 신격화하지는 않았거든요. 자이 사람도 적그리스도의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인데요. 그렇지만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도 이미 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기 때문에 실제 예언된 적그리스도라고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리라고 예언된 적그리스도와 지나온 각각의 시대에 나타났던 많은 적 그리스도들은 비슷해 보일 수는 있지만 같은 존재는 아니라는 점 분명히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사건 이후부터 시작이 돼서 재림 때까지 모든 시간을 포함한다라는 사실도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요한에서 2장에서 보여주는 적 그리스도의 속성은 거짓말하는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라는 사실도 반드시 예,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무엇보다도 이 신약에서 저 그리스도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묘사한 본문이었던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겠는데요. 계시록 9장 13장 그리고 16장에서 19장까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록 6장에서 7장까지는 구원 즉 인침을 위한 7가지 인재양이 나오는데요. 8장에서 15장까지는 성도의 회개를 촉구하기 위한 7가지 나팔재앙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6장에서 18장까지는 불신자와 배교자들에 대한 심판을 위한 7가지 대접재앙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서 인재앙은 시간순이라기보다는 사건 중심이다. 나머지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은 시간순으로 전개된다. 이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그 중에서 계시록 6장을 보시면 인재앙으로 네마리말이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흰말은 미혹을 상징해서 이것도 배도를 유도하는 저그리스도로 보는 해석이 있고 하지만 이것은 직접적인 인물이라기보다는 배도라는 하나의 사건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그것보다는 저그리스도의 직접적인 실체와 묘사는 계시록 9장부터 드러난다 라고 할수 있는데 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때 무적행이 열리는데 여기서 무적행이 뭐냐 성경에 지옥에 해당하는 세 가지 형태가 나오는데 죽은 사람의 영혼이 가는 수올 또는 하데스라고 불리는 이땅 밑의 음부를 말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범죄한 천사들이 감금되는 아비스 또는 타르타르스라고 하는 바닥이 없는 구렁, 무적행 이렇게 불리는 그 지옥이 있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사망과 음부가 통째로 나중에 던져지는 영원한 불못, 게인나가 있죠. 그 중에서 아비스, 타르타르스를 여기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적행이라는 게. 마지막 때이 무적행의 뚜껑이 열리고 이 안에 갇혀 있었던 황충들 즉 범죄한 천사들의 악령들이 올라오게 되는데 그들의 왕이 무적행의 사자이고 그 이름이 히브리어로는멸망이란 뜻의 아바돈이고 헬라어로는 파괴자 멸망시키는 자라는 뜻의 아볼루온 그리스 신화의 아폴론에 해당하는데 그 이름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무적행에 갇혀 있었던 황충들 즉 범죄한 천사들이 어떤 존재고 또 언제부터 그들이 갇혀있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유대인들의 주석서, 미드라시나 아포크리파, 그리고 에녹서, 요세프스의 유대고대사 등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 대홍수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들, 구체적으로 인간을 감시하라고 보내줬던 감시천사들이 있었는데 이 천사들 중에서 일부가 창조질서를 어기고 인간의 딸들과 결혼해서 네피림이라는 거인들을 낳은 범죄사건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보면 베드로우서 2장 4절과 유다서 1장 6절의 난해한 부분이 쉽게 풀리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어, 물론 네피림 해석에 대해서 동의하시지 않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어, 그냥 그런 해석도 있구나 하고 그냥 들으시면 되고요. 베드로우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 여기서 지옥은 원어로 타르타르스 즉 무적행이죠. 이 지옥에 던져져서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서 심판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유다서 1장 6절을 보시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여기서 흑암은 베드로우서 2장 4절의 어두운 구덩이와 헬라어가 조포스로 똑같은데 그러니까 둘다 무적행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베드로우서랑 유다서 모두 그들이 이런 형벌을 받은 이유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다른 육체를 따라가는 음란죄 때문이었다라고 지적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게시록 9장에서 황충들로 묘사되고 있는 이 무적행에 갇혀있는 범죄한 천사들의 왕인 무적행의 사자 아바돈, 아볼로온과 이 적그리스도는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런 말을 하는가? 바로 이 아볼로온이 육체를 입고 나타나는 존재가 짐승으로 불리는 적그리스도다 라고 보는 해석 때문이에요. 그 증거가 나중에 계시록 17장 8절에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 전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라는 말씀 때문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보다가 혼돈하는 부분이 이제 13장에 나와요. 짐승이면 짐승이고 거짓 선지자면 거짓 선지자지 왜 갑자기 두 짐승이 나오냐. 짐승은 적그리스도라고 배웠는데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둘이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당연히 이런 질문 나올 수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창세기 3장 15절 뱀의 시, 뱀의 후손부터 시작된 이 신구약 성경 여러 곳에 다양한 명칭으로 불려진 예수님 재림전에 등장할 육체로운 사탄. 다니엘이 말한 예루살렘 제3성전에 등장할 멸망의 아들은 한 명의 존재는 맞아요. 그런데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 13장에서만은 거짓 선지자도 짐승이라고 해서 또 다른 적그리스도 세력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라볼 수가 있고요. 어, 다만 짐승이 나오는 출처를 그래서 다르게 하죠. 이 둘을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고 그래서 정치 통합 지도자라고 할수 있고 다른 하나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어서 어, 종교 통합 지도자를 가리키는 말이다라고 할수 있고요. 사실 이 적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원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뜻에서 본다면 어, 두 짐승 모두 다 적그리스도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닌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3장만 제외하면 다른 본문들에서는 모두 이 땅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은 거짓 선지자 또는 큰 음녀, 음녀로 이렇게 불려지게 되고요. 그런데 13장에서 둘다 짐승이라고 그러면 왜 얘기를 했느냐. 그건 짐승에 해당하는 원어가 데리온이라 그래서 그 어원이 덫, 함정이란 뜻의 데라예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 속이는 자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둘다 짐승이라고 표현을 했다. 앞서서 다니엘 구장과 함께 살펴본 대로 계시록 13장 1절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정치통합 지도자이고요. 마지막 때 등장할 전 세계 다니엘 정부의 최종 리더라고 할수 있어요. 어, 5절에서 그는 입으로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독한단 말이죠. 그리고 마흔 두달즉 3년 반 동안 활동하게 될 것이고 어, 성도들을 핍박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다시 말해서 전 세계를 통치하는 권세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계시록 9장과 이어서 보면 이자가 바로 무적행에 있던 아바돈, 아볼론이 육신을 입고 온 사람이다라고 할수 있죠.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즉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그를 경배하게될 것이다. 그에게 속아서 그렇게 팔자로 말씀하고 계시고요. 어, 그 다음에 13장 11절에 땅에서 올라오는 또 다른 짐승은 종교통합지도자라고 랬죠 그가 하는 중요한 일은 정치통합지도자처럼 막강한 정치권력을 행사할 것이고 큰 이적들을 행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결국 우상숭배 배도로 이끄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13장 15절에 보시면 먼저 나왔던 짐승의 우상을 만들게 하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고 또 전세계 모든 사람에게 표를 받게 해서 그것 없이는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 짐승의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수즉 666이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짐승의 표가 뭔지에 대해서는 스카리아 이강강의 또 짐승의 우상과 표라는 그 영상을 제가 정리를 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고요. 게시록의 다른 본문들에서도 이또 다른 짐승은 거짓 선지자 큰음녀로 표현되고 있어요. 대부분 전통적으로 교황으로 보는 해석이 지배적이고요. 실제 지금도 전세계 종교통합을 이끌고 있는 최고 리더가 교황이 맞죠. 계시록 16장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 사탄의 3인조가 등장하는데 용, 짐승, 거짓 선지자라그래서 정확히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계시록 17장에 보시면 음녀와 짐승의 그 비밀이 나오는데 이것을 천사가 해석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정치적 적그리시도, 세계 단일정보지도자, 멸망의 아들 짐승은 종교적 적그리시도 즉 거짓 선지자 음녀와 처음에는 협력관계였다가 결국은 음녀, 세계 종교 통합 지도자와 그 세력을 미워하게 돼서 나중에는 파멸시키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나와요.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가 나중에는 종교 지도자를 없앤다는 말이에요. 계시록 19장에는 이적그리시도 세력의 최후가 나오게 되는데 짐승과 거짓 선지자 모두 그들의 정해진 운명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아마게돈 전쟁 때 패배한 다음에 산채로 유황불못 개인나로 던져지는 걸로 끝난다. 자 그러면 이제까지 적그리스도에 대한 신구약 전체의 본문을 살펴봤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도표는 지금까지 살펴본 성경 본문 속에 적그리스도의 특징들을 제가 요약 정리한 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공부하실 때 이것을 화면 정지하시고 꼭 시간 내서 공부해 두시길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도표예요. 자, 그리고 적그리스도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 이를테면 안티오쿠스 4세다. 뭐 교황이다. 또는 뭐 정말 때 세워질 세계 단일 정부 수장이다. 또 최근에는 외계인이다. 또는 AI 인공지능이다라는 설까지 등장하고 있는데 어, 지금까지 역사상 적그리스도의 후보로 거론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 그들 중에서 누구도 성경에서 오리라고 예언된 그 적그리스도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 그 이유는 제리미의 사인으로 등장할 적그리스도인지 알수 있는 그 결정적인 단서가 예수님께서 제시한 게 예루살렘 성전 재건 이후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이 시점까지도 아직까지도 이 파괴된 성전은 재건되지 않았죠.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또 하나 재림의 상징적인 단서를 보여준 게 있는데 그게 32절 말씀에 무화과나무의 비율을 배우라 라는 말씀이에요. 자, 무화과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라고 기억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예수님의 생애와 사복음 강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이스라엘에서는 무화과가 4월의 6월절부터 1 0월의 초막절까지 총 다섯 번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늦은 봄에 처음 열리는 햇무화과를 파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차례로 열리는 상품가치가 높은 여름무화과를 테해나라고 했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우리랑 다르게 사계절 순서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니라 가을, 겨울, 봄, 여름으로 여름을 계절의 끝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히브리어로 여름과 종말은 그 어원이 같은데요. 또 하나 성경에서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한다는 것도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열쇠가 돼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고속사의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라고 할수 있는데요. 따라서 무화과 나무 상태를 보고 여름이 가까움을 알수 있듯이 열방의 모든 성도들은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고 나라로서의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어, 종말이 가까움을 알수 있다는 라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예수님의 초림,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에 AD 70년 유다가 멸망했어요. 그리고 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고 이스라엘은 지도 속에서 사라졌죠. 이것은 로마서 11장 말씀대로 구원받는 이방인의 수가 채워지는 이방인의 때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다가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정식으로 국가로 건립이 되죠 그래서 지도상에 다시 등장하는 기적같은 일이 벌어지는데요 이 나라가 없어진 지 무려 1878년 만에 일이었어요 성경 곳곳의 예언대로 전세계 유대인들이 본토인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났고요 이스라엘 건국회는 1967년에 6일 전쟁이 일어나서 모두의 예상을 깨고 이스라엘이 승리해서 동예루살렘을 탈환하고 곤란고원도 점령하는 또한 번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2017년 12월에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선언하고 이스라엘 건국 70주년이 되던 2018년 5월에는 미 대사관이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는 역사적인 일도 있었죠. 예루살렘은 성전 파괴와 함께 멸망한 AD 70년 이후에 이스라엘이 건국된 1948년까지 계속 이방에 의해서 다스려져 왔는데 지금도 이슬람, 유대교, 기독교, 알미니안 이렇게 네 구역으로 분할 통치되고 있어요. 어, 말이 평화의 도시지 사실은 평화의 도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옛성전터는 유대교 구역과 이슬람교 구역 그 경계선상에서 통곡의 벽 일부만 남아있는 상태고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건국과 회복, 유대인들의 고통기한에 대한 성경의 예언이 100% 성취됐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확한 시기를 알 수는 없지만, 앞에서 살펴본 재림의 중요한 사인인 저크리스도의 등장과 그의 등장하기 위한 무대인 제3성전의 걸림 예언 역시 100% 성취된다는 라 사실이죠. 자, 그 예언이 뭐라고 돼 있죠? 단위에서 9장 27절에 그가 그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라고 했으니까 동물 제사가 성전에서 행해진다는 것을 말하죠. 또 포악하고 가증한 것, 즉적그리소가 날개를 의지해서 설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날개는 법궤언약궤예요 그래서 그언약궤의덮개의 그룹 날개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언약궤가 어, 존재할 것이다 라는 말이겠죠. 자 그러면 이것만 봐도 성전과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완벽하게 갖춰진 상태가 저 그리스도가 등장할 때다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제3성전의 건립이 지금은 어느 단계까지 와있을까요? 자 우선 재건 장소 문제인데요. 이 장소는 첫 번째, 어, 황금사원이라고 알려진 바위사원 자리예요. 이곳을 무너뜨리려면 당연히 이슬람 국가와 충돌, 전면전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중동평화협상이 필수적 요건이 될 수도 있는 장소이죠. 두 번째로 바위사원 북서쪽에 100m 지점에 솔로몬 성전 지성소가 있었다는 주장을 근거로 거론된 지역인데요. 자, 이렇게 되면 제3성전과 황금사원이 나란히 위치하게 돼서 황금사원을 허물지 않아도 되고 또 게시록 11장 2절에 성전 바깥마당은 이방인에게 주었다라는 말씀하고도 일치하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유력한 어, 설이에요. 어, 마지막으로 다윗의 도시 자리인데요. 이건 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예루살렘 성전이 어, 파괴될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고 또 현재 바위사원 자리는 당시에 로마 군대 주둔지에 해당했다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다윗의 도시 자리에 성전이 있었다라는 것이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지금 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기초해서.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슬람 국가와 충돌할 위험이 전혀 없다는 라 것이 또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지역이죠. 다음으로 성전 제사 준비 현황이에요. 현재까지 언학교를 뺀 모든 제사에 필요한 기물들이 다 준비된 상태죠. 심지어 정결의식을 할때그죄를 물두멍에 뿌리기 위해서 필요했던 민숙이 19장 2절의 붉은 암송아지까지 30년 연구 끝에 기적적으로 2018년 8월 28일에 태어났어요. 이 붉은 암송아지는 털이 하나라도 붉은 털이 아니면 불합격이고 아론의 자손시대부터 모두 합쳐서 겨우 9마리가 있었을 뿐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전이 멸망한 후에 2000년 가까이 끊어졌을 정도로 아주 매우 희귀한 재물이고요또 하나 그 DNA 검사로 아론의 직계 후손 코인 가문을 찾아내서 레위인과 제사장을 양성하는 학교에서 이미 양성과 훈련을 하고 있는 중인데 2018년 12월 10일 수전절 때는 70개국을 초청해서 번제단봉헌식까지 거행한 상태예요. 사라진 언약계에 대해서는 역대학 9장 1절과 12절 그리고 스바냐 3장 10절을 근거로 해서 솔로몬을 찾아왔던 이디오피아의 스바 여왕에게 솔로몬이 법계의 모조품을 주게 되는데 그것이 뒤바뀌어서 진짜가 갔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디오피아 악숨성당에 보관되고 있고 어, 이스라엘 정부가 이 이디오피아 문제로 협상 중이다. 그런 설이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설로서는 역대야 35장 3절에 거룩한 궤를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라는 구절을 근거로 두는데요 이것은 현재 성전 연구소와 라비들의 공식 입장이기도 해요. 즉, 요시아가 성전 멸망 전에 성전 지하에 만들어 둔 미리 만들어 둔 미로와 방대 사이에 숨겨뒀다라는 설인데요. 지금은 그 위에 황금 사원이 있어서 이무솔림들과 협상이 비밀리에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외경의 마카비아 2장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전 멸망 직전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지시로 느보산 동굴 어딘가 숨겨뒀다라는 학설인데요. 어쨌거나 중요한 건이 법계는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 때 성전 재건과 함께 반드시 공개되도록 하나님께서 어딘가 훼손되지 않게 잘 보관하고 계시다. 그리고 그것이 드러날 때가 곧 임박했다라는 사실이죠. 성전이 재건이 되면 당연히 이 언약계도 발견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 제3성전 건립을 위해서 마지막 실행 단계를 위해서 중동평화협정의 역사도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도 거의 막바지 단계에 와 있습니다. 미국이 중재자가 돼서 이루어졌던 1979년 카터의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 있었고요. 1993년에는 빌 클린턴 대통령의 오슬로 협정이 있었죠. 그리고 2007년에는 조지 W. 부시의 아나톨리스 회담이 있었고요. 2009년에는 버락 오바마의 이스라엘 신규 정착촌 중단 발표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중동 팔레스타인, 피에로 기구 사이의 평화협상이 수많은 노력이 있어 왔지만 그 어떤 것도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했어요 여기에 2018년 5월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독립 70주년을 맞아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는 공식적인 행보를 보였고 미 대사관을 테라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전격 이전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중동의 화약고에 불을 당기는 어,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자그 후에 2018년 6월에 트럼프 사위이자 백악관 선임 고문이었던 쿠슈너가 유르단 국왕을 면담하고 중동평화협정을 제기하는 논의를 시도하고 지금까지 시도해 오고 있어요. 2018년 말에 유엔특사에 의해서 트럼프의 중동평화안이 2019년에 발표되라는 전망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트럼프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둘다 정식 국가로 인정하는 두 국가 안을 인정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여기에 이제 관심이 쏠렸어요. 중동평화협상의 사실 핵심은 이거거든요. 두 국가를 인정할 것이냐 아니냐. 사실 그것보다 그리스도인들을 놀라게 했던 사안은 뭐냐면, 2019년 2월 13일에 폴란드에서 열린 바르샤바 중동회의 개막식 장면이었는데요. 미국의 주도로 이란을 제재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게 주목적이었던 이 회의의 제목은 한국말로 번역하면 중동평화안보회의였어요. 근데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요. 에이레네카이 아스팔레이아.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자면, 어, Peace and Security. 그래서 어떤 분들은 대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의 말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의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라는 말씀에 평안과 안전이 정확히 같은 영어로 번역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주의 재림이 임박한 사인이 아니냐, 예언의 성취로 해석하는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우연의 일치라고 보고 그냥 지나치기에는 좀 놀라운 사건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만큼 세계 단일정부의 통치자 적그리스도의 등장도 멀지 않았다 라는 것을 예고하는 사인이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아요 그뿐 아니라 전세계 열강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공식적으로 인정해준 트럼프에 대한 적극적인 감사의 표시로 이스라엘 정부는 이스라엘 곤란고원에 지을 새 정착존의 이름을 트럼프타운으로 짓겠다고 발표했고요. 이스라엘에서 제3성전 건립 추진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사내드린공회에서 이스라엘 독립 70주년 기념주하에 어, 앞면에 트럼프와 고레스가 겹치는 얼굴을 그리고 뒷면에는 제3성전을 새겨서 이 트럼프에 대한 감사와 제3성전 건립에 대한 열망을 표현했어요 참 놀라운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사건을 두고 트럼프가 성경에서 예언된 저 그리스도냐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기 시작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대로 성경에 의하면 저그리시도는 전세계적인 통치자이면서 동시에 처음에는 유대인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얻고 그들의 메시아로 군림하게 될 인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누차 말씀드린 대로 아직 이 제3성전 건설은 시기가 임박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화되진 않았기 때문에 속단하는 것은 이르다라는 것이 제 견해고요. 최근에 어떤 분들은 또 중동평화안을 위해서 활약 중인 이 트럼프의 유대인 사위 쿠슈너를 적그리스도로 지목하시기도 하는데요. 이게 세계의 거리가 될 것이라고 떠들썩하게 화제가 되었던 2019년 6월 발레인 중동평화 워크숍에서 발표된 그의 안이 정작 당사자들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 둘다 불참했어요. 그래서 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시시하게 끝나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누군가 유명한 어, 정치인 한 사람을 가리켜서 그가 예언된 적그리스도라고 주목하는 것은 아직 성급한 해석으로 보여요. 그것보다 지금은 이스라엘의 성전 건립이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야 될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주 최근인 2019년 8월 11일에 우리나라 언론에는 잘 보도되지 않았지만 중요한 사건이 하나 터졌는데 그게 바로 바위사원에 있는 성전산을 방문한 유대인과 무슬림들 간의 충돌이에요. 자, 이게 왜 문제냐. 이날이 유대인들한테 있어서는 티샤 베아브라 그래서 솔로몬 제2성전이 파괴된 것을 애도하는 날이었고요. 무슬림들에게 있어서는 이드 아라드하라라고 해서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쳤다고 라돼 있지만 무슬림들이 가진 꼴안에는 이삭을 이스마일로 바꿔서 그들은 지금도 아브라함이 이스마일을 바친 날로 기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을 보호하고 있던 경찰들과 유대인 방문객들이 수십 명 부상을 당하게 되는데 이러한 충돌은 당연히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왜 강행을 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팔레스타인 측에서 그 원인으로 제기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면 어,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사원을 부수고 그러니까 무슬림의 성지인 알 아크사 사원을 부수고 그 자리에 유대인들의 성전을 세우려고 한다고 공식적으로 이 팔레스타인 측에서 불만을 제기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이제 성전 건립을 두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전격적인 갈등 양상이 가시화되는 그 신호탄이 터진 것인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양자간에 피한 방울 없이 중동평화협상만으로 제3성전이 건립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전쟁이나 무력을 통해서라도 무슬림의 성지인 알악사 사원을 없애고 그 자리에 제3성전을 건립할 것인지는 알수 없지만 어, 제3성전의 건립 과정은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들을 깨우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지켜봐야 될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이뤄질 재림의 징조는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제3성전 건립을 찬성해야 하나요? 반대해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자 이건 찬성과 반대의 이슈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도에게 있어서 주의 날이 임박했음을 울리는 사이렌, 경고 등의 역할이다. 성경에 예언된 것이니까 시기는 언제든지 반드시 예언대로 갈 것이고 어떤 식으로든지 제3성전이 예루살렘에 다시 재건이 되면 이미 예언된 적그리스도 즉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등장할 무대가 완료된 것이고 그가 등장했다라는 사실을 어, 그리스도인들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제3성전을 재건하는 목적에 대해서 이 사내들인공의 의장이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만민이 테러리스트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연합하여 제3성전에서 모든 국가가 살아계신 한 분, 진리의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해서 어, 그들 스스로 이 제3성전이 전세계 종교 통합을 하는 통로가 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결국 마지막 때 제3성전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배도와 불법의 심벌로 등장하는 것이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이 제3성전의 등장과 함께 온 세계에 그 얼굴이 공개될 세계 단일정부의 수장인 적그리스도는 짐승의 우상과 표를 통해서 전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감시하고 통제하는 사회를 구축할 것인데, 그 짐승의 표에 대한 해석은 역사적으로 분분했고 그때가 되면 그 실체가 분명하고 정확하게 밝혀지게 되겠지만 그 짐승의 표가 무엇이건 간에 중요한 것은 미리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그 표를 받고 그에게 경배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에 그 짐승 적그리스도와 함께 진노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이 지금까지 살펴본 성경 예언의 결말인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인 적크리스도의 정체와 특징에 대해서 장시간에 걸쳐서 성경 대부분의 관련 본문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어, 또한 각 본문에서 밝히는 그의 다양한 호칭 자체가 그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키워드가 된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적크리스도는 어, 한마디로 요약하면 뱀의 후손즉 육신으로 온 사탄인데 다시 오실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부인하는 이 세상 모든 세력의 우두머리 왕이다. 어, 성경의 예언에 의하면 그는 지금까지 지구상에 있었던 여섯 개 제국들,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후에 일곱 번째 제국인 열불 국가 후에 등장하게 되는 마지막 여덟 번째 제국의 왕이 될 것이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로마와 아직 일곱 번째 제국인 열불 국가가 등장하기 전에 그 과도기로 보입니다. 또 그는 제3성전의 권립과 중동 문제에 대한 최종 해결사로 등장할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을 다 멸하기까지 핍박하고 사탄의 권세를 위임받아 자기를 따르는 모든 추종자들과 함께 예수의 군대에 맞서서 인류 최후의 전쟁을 일으키고자 그들의 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도들이 마지막 때 그를 알아볼 수 있도록 신부양 모두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중요한 단서가 있는데요. 바로 제3성전의 재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한 가지 발견이 됩니다. 대살로니가 후서 3장에서 바울은 이 중요한 영적 존재에 대해서 마지막 때 비밀을 밝히면서 어떻게 보면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명령을 하나 내리고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든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는 교훈입니다. 저크리스도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이둘 사이에는 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기에는 사실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간과하기 쉬운 무서운 예언적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요. 바로 마지막 때 등장할 적그리스도와 그의 체제에 대한 암시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애굽의 파라오, 즉적그리스도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노예 상태에서 자유인이 되게 하신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었죠. 그러나 막강한 열강 제국들 사이에서 유일한 신정국가로 세워진 이스라엘이 결국 그 체제에 골복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왕정체제를 택했을 때그 결과는 어떠했나요? 그들이 가장 사랑했던 지혜의 왕, 솔로몬 왕으로부터 짐승의 수와 동일한 666달란트의 막대한 세금 착취를 강요당하고 결국은 그 왕의 배도로 그들의 후손들이 나라를 잃고 수천 년간 전세계를 떠도는 신세가 되어야 했죠. 사람들은 왜 왕을 원했을까요? 그것은 그 왕이 가져다주는 평화와 안전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땅에서 열심히 일해서 모은 자신의 재산과 가족들의 생명을 도적대와 짐승들로부터 지켜줄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장사를 하든 농사를 짓든 일에서 땀 흘려 수고해서 얻은 개인의 재산을 지키려는 노력은 이미 인류 역사의 시작과 함께 존재해온 본능적인 인간의 생존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후대에 와서 시장경제라는 전문적인 학자들의 용어를 붙여서 괜히 어렵게 들려서 그렇지 사람이 물물교환이든 화폐를 통해서든 사고파는 행위를 통해서 필요한 것을 얻고 가족의 생명을 유지하는 이 원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연스러운 당연한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힘으로 불법으로 남의 소중한 재산을 빼앗아 가지려는 강도대들이 등장하고 힘이 약한 사람들은 뭉쳐서 가장 강한 자를 왕으로 세워서 도적들로부터 자신의 생명과 소유를 지키는 방식을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형성된 전체주의의 모체, 왕정제와 봉건제는 소수의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다수의 자본과 노동을 착취하는 권력의 부패로 이어졌고 이에 한거에서 프랑스 대혁명, 그리고 이어서 마르크스, 레닌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프로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나게 된 거죠. 역사는 이 혁명들이 순수하게 분노한 시민과 노동자, 농민들에 의해서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혁명들은 모두 자본과 엘리트 그룹인 일루미나티의 작품이었습니다. 원시 시대부터 존재해온 인간 본연의 자연스러운 생존 방식인 시장 경제 원리를 부정하고 등장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하지만 결국은 평등이라는 이름의 가면을 바꿔 쓰고 등장한 전체주의의 현대화된 변신 모델일 뿐. 사실상 본질은 똑같이 사탄의 하수인에 의해서 준비되어온 적그리스도 왕국 시스템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회주의, 소셜리즘은 자본의 개인이나 소수의 사적 소유, 즉 사유재산제를 반대하고 모든 민중이 평등하게 분배받는 사회를 지향하는 사상을 일컫는 말로 오늘날 국가사회주의, 민주사회주의, 그리고 사회주의 가치 실현을 위해서 폭력혁명도 불사하는 공산주의와 같은 형태 또는 개념으로도 발전되어 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평등과 분배라는 말인데요. 모든 사람이 열심히 일하든 일하지 않든 똑같이 평등하게 소득을 분배하고 그것을 최고의 정의로 보는 것이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라는 말이죠.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죄성에 대한 무지의 소산입니다 이 세상 어떤 인간도 자기가 땀 흘려 수고한 대가를 피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들에게 아무 대가 없이 내주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 국가 혹은 당의 강제성이 동원될 수밖에 없으며 모든 권력은 국가와 소수의 당에 집중이 되고 결과 개인의 모든 자본과 소유권은 국가와 당으로 흡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나온 역사가 증명해주는 부인할 수 없는 뼈아픈 교훈이죠. 일한 만큼 보상받지 못하고 열심히 노력한 자나 게으르고 불성실한 자나 똑같은 밥한 끼가 배당이 되고 그렇게 국가의 배급에 의해서만 살아가게 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야말로 사실은 가장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사회, 가장 적그리스도적인 사회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언제나 평등하다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의 진리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평등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인간이 죽음 앞에서는 시간뿐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법이 실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제도로, 무력으로 사람을 평등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또 모든 사람이 평등해지면 모두가 행복을 느낄까요? 그 역시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이 행복을 찾는 유일한 돌파구는 죄에서 해방이 될 텐데 평등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이 모여 사는 이 땅에서 사람을 제도로 평등하게 만들려는 강제적인 시도는 결국 소수의 특권층을 위해서 지배당하는 평등한 다수 아니 정확히 말하면 열등한 다수가 존재하는 전체주의 계급사회 적 그리스도 왕국으로 향하는 멸망의 급행 열차에 올라탄 것입니다. 사지가 멀쩡한데도 복지의 미명하에 일하지 않고 받는 국가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받아서 사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자들이나 땀 흘려 일하지 않고 부동산 투기, 주식, 다단계 등이 불로소득으로 돈 놓고 돈 버는 자들이나 모두 사실은 적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이란 것이 성경적 가치관인 것입니다. 앞으로 짐승의 표가 어떤 형태로 오든지 간에 이런 사람들은 그날에 절대로 짐승의 표를 거부할 수 없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일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아바드입니다. 이것은 본래 예배하다,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뜻이 함께 있고 영어인 워크도 그 어원이 예배하다라는 말에 월십에서 유래했는데요.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일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지금과 달리 평생을 일을 해도 자신의 소유를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노예제가 있었을 때 바울은 노예제도의 폐지를 위해서 싸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단한 푼의 보상도 받을 수 없었던 그리스도인 노예들을 향해서 바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죽게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기 때문이죠.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 노예들은 이것을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오늘날 자유인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해가 가지 않는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에게 일을 주신 하나님의 실제 의도가 담겨 있는데 그것은 죽게 하듯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일은 그 대가와 상관없이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움직일 수 있는 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분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과 봉사로 경비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일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한 시간이라도 더 일을 하지 않고 국가의 배급을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회주의적인 태도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탕 벌어서 빨리 은퇴한 다음에 놀면서 인생을 즐기려는 자본주의적인 태도나 둘다 마찬가지로 일이 곧 예배로 드려야할 성경적 그리스도인들의 삶과는 정반대의 자세라는 사실을 성경은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든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는 말씀 속에 담긴 마지막 때 경고의 비밀인데요.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일하기 싫으면 굶어 죽으라 살지 말라는 말이죠. 왜 이런 심한 말을 하고 있을까요? 일은 곧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일하기 싫은 자는 하나님께 예배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거부하는 성도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살 가치가 없다라는 경고인 거죠 내가 땀 흘려 정당하게 일해서 얻지 않은 소득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의 소유이든 국가의 소유이든 이웃 나라의 소유이든 남의 것을 탐내는 것은 십계명을 어기는 중대한 죄입니다 자발적인 나눔이 아닌 국가나 집단의 부당한 강제 권력 행사에 의해서 분배하는 것을 동조하는 것도 역시 죄가 될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적그리스도 시스템으로 가는 관문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재림전에 등장할 적그리스도는 정의와 평화, 평등을 외치며 어쩌면 우리가 아는 가장 아름답고 진실해 보이는 선한 얼굴로 등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할 것이고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은 말과 정반대로 부정과 부패, 불의와 불법의 위선투성이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역사 속에 존재해왔던 많은 적그리시도들의 실제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거짓으로 가득 찬 위선자요. 아예 법을 무시하는 무법자인 그를 그때가 되면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진실한 성도들만 빼고 전세계 모든 만민이 다 환영하고 경배하게 된다고 성경은 예언합니다. 왜일까요? 저그리스도는 그와 그의 체제, 시스템의 충성을 맹세하는 자들에게는 땀 흘려 수고하지 않아도 얻는 온갖 부와 명예와 권력과 쾌락을 거침없이 약속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진리를 따르지 않은 모든 자들은 거짓에 속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은 충신과 진실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의 제자들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본질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게으르게 행하며 노력 없이 값없이 얻어먹지 않습니다.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도 않고 탐내지도 않고 누구에게 짐이 되지도 않고 오히려 형제를 돕기 위해 언제나 스스로 땀을 흘려 수고하고 애쓰는 진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옳은 일을 행함에도 부당한 고난과 핍박이 찾아왔을 때 억울함에 보복하거나 주를 원망하며 배교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충성된 믿음을 지키는 충신의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순간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교회당의 집회가 아니라 각자의 일상에서 삶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입니다. 우리 믿음의 진정성은 그날 그 순간에 판가름 날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진실한 삶으로 일로서 예배하며 주 예수를 기다리라는 것이 데살로니가 호서가 주는 재림 소망의 교훈인 것입니다. 고작 길어야 몇십 년이면 끝날 번영과 안위를 위해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자들은 가장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진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날마다 이 귀한 진리를 기뻐하므로 그날의 그 악한 자에게서 지켜지고 보존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